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율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부채한대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하락출발했는데요. 이에 더해 대출비중이 큰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은행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지역은행 사태로 페 팩웨스트 벤코프가 28% 가까이 급락하는 등 지역은행이 동반 급락했는데요. JP모건도 2%대에 하락하며 대형 금융주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후반에는 이런 불안 요인이 연준의 매파적 행동에 제동을 걸수 있다는 전망의 반등을 보이기도 했네요. 원유는 미국의 부채한도 현상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로 급락을 보였습니다. 전율 조정 이후에 그동안의 반등을 반납하며 시장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우 경기가 위축돼 공실률 증가와 임대료 하락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어려움이 지역은행 리스크에 전가돼 매물이 출해된 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단행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싹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44%, 매도 56%로 매도가 우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수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 2 9 0 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3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3,3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4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월 3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15분에 ADP 비농업고용 발표가 있으며 이후 23시에는 ISMP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시 30분에는 원유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ADP 비농업고용 이전치는 14만 5천명이며 예측치는 소폭 증가한 14만 8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SMP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이전치는 51.2 예측치는 51.8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